할일. 발매된 김은성 님의 슈가 슈가 슈가 이거 슈가. 슈가. 슈가. 슈가. 슈가. 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. 작업을 두 개를 해서 멜로디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. 섞어서 응. 우리가 낸것 중에도 또 이렇게 음.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외에도 음. 뭐 여러 가지 가사가 섞이긴 했는데 음.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그래도 항상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. 이번에도 음. 두 개가 이렇게 조합이 들어가서 음. 뭔가 신기했고 음. 음. 아 이거는 약간 얘기를 했던 게 음. 김우성 님이 이렇게 햄거치 붙었고, 이렇게 프렌치 레스토랑 가서 이제 정찬을 먹는 거야. 그래서 그 전체 요리처럼 아미스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하나 코스 요리를 먹는 그런 그림을 좀 상상했어가지고 응응.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어. 아, 그렇지. 생각하기엔 약간 어, 그런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차려 있고 응. 슬리퍼 신으면 이때 맞아. 그런 게좀 있다. <웃음> 근데 아 김현아님은 잠옷 입고도 그냥 들어가지. <웃음> <돌아가자. 웃음> 돌고 돌게 지금 러브레시. 그분이 몰리무시든 사실 여기로 집중이 되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이게 조금 그 뮤비티저가 음. 두 번인가 떴는데 아무튼 처음에 뮤비티저 뜬걸 보는데 어 너무 너무 너무 아름답고 포근하고 아 진짜 어. 제목이 슈가인데 정말 설탕 인형처럼 생긴 분이 <웃음> 나와 가지고 <웃음> 약간 그 슈가 케이크에 언접 맞죠. 맞아 맞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 너 너무, 음. 너무 예뻐가지고 음. 그래서 그암암스테이부터 음. 시작하는 고시아는 그 이제 음. 뭐였지 음. 보나베티였는데 음. 음. 제목이 음. 나나나 보나베띠 음. 이렇게 했었어 맞아 맞아 음. 그렇게 했었고 또한 가지인데 섞인 게 음. 그 그거는 민치. 민초 네. <웃음> 민초 <웃음> 민초단 어. 얘기로 다케누 음. 삼인 다, 음. 다 민초단이기 어. 때문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민트가 약간 상반된 매력을 음. 갖고 있잖아, 좀 음. 차가우면서 이렇게 촉선화 그런 느낌하고 또초코릿 달고 막 어. <웃음> 두 가지를 갖고 음. 있는 그래서 그런 뭔가 음. 뭔가 약간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 음. 여자의 매력을 음. 어, 찬양하는 그런 음.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또 마침 이렇게 잘 어울어 음. 잘 어우러지는 게 음, 음, 또 괜찮았어서 이렇게 음. 나온 것 같고 음. 그리고 또 우리가 t o p 미디어 김우성님하고는 또 처음 연애하 음. 사실 맞아. 맺게 된 거잖아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음. 뜻깊었던 것 같고. 음. 음. 그리고 막 그래서 2월 8일에 나온다 그래서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음방은 또 오, 저번 주부 어, 갑자기 하셔가지고 엠카를 들었는데 공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하셔가지고. 가지고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기다렸지. 이제 음원만 나오면 된다. 뭐야? 이 패스도 이거 너무 예쁘잖아. 뭘한들다 대달이 춤을. 그걸 너무 해머지 상진 아, 근데 또 우리가 푸드 부터 봤지만 또 미성의 노래도 잘 소화해 주셔가지고 자꾸 본의 아니게 얼굴이 <웃음> <웃음> 하게 되는 아, 아 이러면 안 되는데 <웃음> 아니 되게 음색이 또 음. 되게 잘 어울리는 음. 음색을 그래, 지니셔가지고 어. 진짜 설탕처럼 그러니까. 착착 감기는 틀을 녹는 목소리를 가지셔가지고 음. 그 가이드가 되게 들을 때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잘 어울리시겠다라고 응. 생각을 했는데 응. 아니나 다를까 잘 똑같이 소화를 응. 하셔서 응 맞아. 응. 그게 기억하기로는 가이드에 얌, 얌, 얌, 응. BCC. 얌. 얌이 얌 응. 이런 게딱 들어있어가지고 응. 그렇게 틀을 짜기 응. 어려운 응. 맞아 멜로디는 또 아니었던 거 같아. 그래서 되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렵지 음. 않게 그런 방향으로 할수 있었던 어, 어, 무대로의 그 마시멜로우 음. 같은 음. 기분을 음. 상상해 하 음. <웃음> 재밌게 썼어 음. 그렇게 좀 묻어있는 효과음 같은 것들을 음. 활용하는 게또팁 음. 중에 하나이기도 맞아, 맞아, 맞아. 하잖아 그렇지, 그렇지. 음. 그리고 지난번에가 솔로 처음으로 냈던 앨범 음. 타이틀이 또 되게 완전 상반대 느낌이었어요. 맞아, 맞아 맞아. 그때는 조금 되게 어, 컨셉얼라고 어, 되게 약간 섹시 무한 쪽이었는데 가이드를 이번에 받았을 때는 되게 포근포근하고 폭신하고 달콤하고 이런 쪽이라서 음. 또 어떻게 다른 이번에 되게 다른 걸 추구하시는구나 음. 그것도 되게. 그리고 또 마침 음. 발렌타인 주간이잖아 오 어, 그러네 그걸 노리셨나? 연인, 연인이 <웃음> 있으신 분들은 b g m 으로 깔아놔도 이게 손색이 없는 어. 거기 때문에 어, 여기저기서 <웃음> 카페에서 거리에서 많이 물려 퍼지기를 음. 바라 <웃음>